하나 한번 아타, 한번 가는 인생입니다. 그대들이요 처음에 이 아리랑도 같이 울었지 않습니까? 그러나 오늘부로 그대들은 슬퍼하지도 말고 모양을다 버리고 울지도 말고 내가 태어나서 속으로 이렇게 내가 남기고 간다 생각하고 저 하늘나라 가서 군나강생 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편안하게 잘 가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잘 가세요 심신리도